오늘 그 이승으로 네.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네. 자기 소개하고 좀 소감부터. 네, 우선 담원 게이밍의 탑라이너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승 오늘 이승 이제 한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경기력 부분에서 좀더 불안한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가지고 이 부분 을좀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초반에 네. 조금 네. 좀 위기가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감독 코치님은 좀콜 미스가 있었다고 해서. 네. 이제 좀 본인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 저희가 좀음 일단 좀콜 미스라 전체로 보면 약간 콜 미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글이 일단 뭐 어디를 봐줄지 뭐 지금 뭐 정글을 먹고 있을 때좀좀 사려 준다던가 정글 먹고 갈때좀나가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됐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좀더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당하지 않았나 약간 싶어요. 그럼 해외 팀 정글러가 정글 네. 루트가 조금 달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조금 좀,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팀이 정글 루트 같은 거는 딱히 막 다르진 않았던 것 같고 저 저희 팀이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그냥 저희 팀이 콜 미스 그냥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조금 이제 경기를 러 보니까 네. 얄루스하고 플라멩고하고 했는데 네. 느낌이 요 음, 일단은 그냥 되게 로얄루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밍고 같은 게 저희가 워낙 좀 처음에 터져 가지고 유리하게 시작한 감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로얄 루스 같은, 게 잘, 잘 모르겠고요. 아직 로얄 루스는 좀 팀적인 움직임을 되게 중요시하는 팀인 것 같더라고요. 조은 느끼 들었어요. 거의 원 경기 치르는 소감느낌이었데본인좀 어땠어요? 아, 플럼 팬들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와, 막 이렇게 해주 하는데 그냥, 저희 뭐 자국에서도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음, 외국 왔으니까 네. 그, 그 크림에좀 <웃음> 다양한 만났다고 했는데, 네. 조금 소감이 어떻게, 기분 어땠어요? 일단 저희가 탑라이너를 이제 만나게 했어도 아직 뭐 그룹 스테이지 그러니까 팀이 원 팀이 아니라고 그냥 이제 플레인 스테이지 팀간 이렇게 스크림ー한 거여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스크림ー 했던 거 같아요. 음, 도벽을 들는 걸 원래 좋아잖아요. 하 네. 이제 해외 선수들은 이제 도벽 든 거에 대해서 되게 막 강하고 막 그랬던데. 아,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이 약간 좀 정, 제가 제가 솔랭을 좀 해보니까 해외 선수들이 약간 도벽을 많이 안 들고 여기는 좀 이렇게 정복자? 약간 이런 특성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더 놀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좀 유럽 음식 좀 적응하기 힘들다고. 아. 좀 어때요? 약간 좀 약간 좀짠게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음식.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켜 먹었을 때 그냥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독일 처음 왔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독일을 와 온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연습만 하다 보니까 독일이 온 건지 뭐한 <웃음> 건지 잘 아직 솔직히 잠깐 시감이 안 나고 그냥 경기만 보고 있어요. 네, 네. 비슷한거 같아요 뭐좀 조명이나 그런 건 음, 네 그냥 경기장? 경기장 비슷한거 같아요 음. 네. 약간 오픈보스로 하니까 옛날에 체코 할 때도 좀 생각나고 그랬어요 음. 원래, 그, 네. 그, 그러면 이제 좀 남은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네. 조금 이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불안, 보여줬던 좀 불안한 모습? 그런게 좀안나오게좀 팀간의 콜, 미스 이런걸 확실히 좀 잡아야 될것같고요 제가 이제 그시 그룹, 그룹 스테이지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팀들은 이제 진짜 진또배기들이 많다고 생각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팀들 상대로 하려면 지금보다 단단하고 좀더 이제 결합이 좀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될것 같아요. 그 스크림 하면서 좀 유럽 메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네. 많은데 네. 좀 어땠어요? 일단 유럽은 그냥 좀 일단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여 모이고 싸우고 딱 이거 두 단어. 모이고 싸우고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이유 메타. 마지막으로 좀 팬들에게 아 여기 독일 와서 좀 음식 같은 거좀 음. 인상 있게 먹은 거 있어요 인상 있게 먹은 거요? 네, 좀 맛있는 음.. 저는 일단, 일단 호텔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되게 일단 저희가 토마토 스파이티 맛있었어요 토마토 스파이티 맛있었고 그리고 그 크림, 파, 크림, 크림 스파이티 그, 그것도 맛있었고요 이제 여기가 조식이 좀 맛있다고 하는데 막 스크램블 에그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아침 약간 양식 그런 거 그게 약간 되게 팀원 회사에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국에서 보는 팬들에게 한마디 보끝냅시다 응. 어, 저희가 일단 이번에 좀 기회를 잘 잡은 만큼 롤드컵에 와서 지금 이렇게 경기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좀 좋은 성적을 꼭 가지고 돌아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